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속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인사업자 소속 일용근로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본사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소속 일용근로자를 본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관리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사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본사 성립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명 이상의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줘야 하고 동시에 대표자도 건강연금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본사 관리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관리 번호는 사업자 번호 더하기 0번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사 관리 번호에 대한 고용산재 계산보험료를 정산 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고용산재 계산보험료는 성립신고 후 70일 이내로 해주셔야 가산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사로 신고할 때의 필수적인 요건은 한명 이상의 본사 소속 상용근로자를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리 번호를 부여 받은 다음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신고를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본사 관리 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건강연금취득신고를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본사 성립일자 이후로 일용근로자 4대 보험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법입니다. 원청 또는 하청에 요청을 하는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청 또는 현장관리번호가 있는 하청에 근로내용 신고를 요청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 노임대장을 원청 또는 하청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마찬가지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본사사업장으로 성립신고서와 함께 일용근로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최초 신고인 경우에는 본사사업장으로 성립신고서와 일용근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건강연금신고의 경우 해당 관리번호로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건강연금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대표가 함께 취득신고가 들어가줘야 합니다. 일용직 월 최고 보수액으로 대표도 취득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 현장 관리 번호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현장 개시 신고 후 해당 관리 번호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산재보험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후 현장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연금보험의 경우 현장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후 현장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현장관리번호로 신고하는 방법은 원도급 공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점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원도급 공사가 아닌데 하도급 공사나 재하도급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게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속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